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을 상실한 이스라엘 왕국 세 번째 대한 내용인데요 성경 본문은 역대하 36장 11절로 23절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 사명을 상실한 유다, 남쪽 유다에 대해서 봤는데요. 일부 내용을 봤습니다. 세 가지 특징적인 내용이 있었는데요. 역대기 기자의 관점으로 우리가 역사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구분해서 봤습니다. 다윗 왕과 같이 행보했는가 하는 그런 관점하고, 또 성정과 관련해서, 그, 남쪽 유다가 어떻게 행보했는가 그 남쪽 유다의 왕을 포함해서 전체를 뭐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관련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본다고 하고 이제 다윗과 같은 왕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전과 관련된 내용을 볼 것인데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시드기야 왕이 다윗과 같지 않은 왕의 변형적인 인물인데 그 나라의 문을 닫게 한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게 한 인물로서 여기 지금 방금 읽은 내용 속에 보면 그가 얼마나 왕으로서 그 다윗 왕과 같이 행보하지 않았는가? 또 성전과 관련해서 얼마나 그 성전에, 그, 창, <웃음> 창념해서 성전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는 삶을 살지 않았나? 그리고 선자의 가르침을 당대에 얼마나 무시했는가? 다 이미 그들의 앞에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고, 실제적인 그 사실들로 저들 앞에 있었지만, 이 시드기아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웃음> 그세 가지를 다 범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미리 예고하신 대로 그세 가지를 버린 대가를 그대로 받게 된거죠 그 엉뚱한 것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 열심을 냈으니까 그것을 다 취해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시양을보여주셔가지고 그걸 짓게 하시고 또 하늘의 양식을 취해서 하나님 나라 제도를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이루도록 시시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역할을 다 하게 했는데 그걸 무시한 대가를 다 받게 합그 왕이 다 폐위되고 죽게 되고 또 성전은 다 파괴가 되고 선지자를 무시한 대가를 톡톡이 그 어, 얻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그이 역대기 이, 이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에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일, 권능의 왕국의 왕으로서 어, 이방 나라 왕인 고레스를 쓰셔가지고 그 나라를 그니까 제대로 서나갈 수 있도록 모든 배경을 만들어 주시고 들어와서 성전을 짓게 하고 궁극적으로 저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 동안 저들이 완식의 땅그 하나님의 기업의 속에서 그 기업을 자기 영광의 토 그, 토, 터전으로 삼고 행보했던 것들을 다 회복하셔가지고, 그, 주, 주, 주님이 이제 주님의 70년의 기간과 그 안식의 기간을 보내게 하신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 회복해서 당신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인간 왕으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영이 하나님이 내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끝부분에서. <웃음> 다윗과 같이 행보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는데요. 다윗이 이제 뭐 크게 두 가지 범죄를 했잖아요. 바세바 사건 또 인구조사한 문제 때문에 그 크게 두 가지 범죄를 했지만, 그는 늘 일생을 두고 그마음에 우리가 아까 저 공부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 영혼의 기저에 흐르는 그런 마음 자리가 어떠했는가 하면 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숭심 하나님의 말 율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윗과 같은 그 존재가 어떤 존재들이 있나, 뭐, 여기, 그 이제 우리가 아사왕이나 히스기야또 요시아 같은 인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부류의 인생들이, 왕들이 누군가, 악한 왕인데, 아비아나, 이제, 아스문하스아몬 요하스, 또 여우약임, 여우약인, 시드기아 같은 인물들입니다 이제정세 가지를 다 무시하고 산 존재들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셋째 부류는 아 이제 다윗과 같았지만 다윗처럼 행하지는 않은 아마시아나 또 우시아, 요담 같은 인물이라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독 중에서도 살펴보는 내용이고요 오늘은 성전과 관련된 왕과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기자는 성전 문제를 가지고 남쪽 유다가 하나님 나라 사명에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구분합니다 왕이나 백성이 성전의 중수나 성전의 정결, 또 성전의 회복을 꾀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당대의 업적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다윗과 같은 왕권과 아울러 남쪽 유다 나라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이는 도구였죠. 그들의 존재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목적 등을 헤아리게 하는 귀한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임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전의 제도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대로 활성되어야 하나님 나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임제 역사적인 사명 감당은 유다 나라로서는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성전의 중수와 정결 그리고 성전의 회복을 이룬 시대는 언제인가? 또 어, 어느 어느 왕 때인가?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합니다. 요아스 시대에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여호와의 전에 중수가 고쳐서 좀 수리하는 내용들이 있고 또 히스기야 시대와 또 요시야 시대에 성전 정결과 회복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야 24장 4절로 14절 역대야 29장 2절로 11절을 참조하시고요 또 역대야 34장 1절로 13절 말씀도 아울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히스기야나 요시야도 연약한 그 면이 있지요 어 연약한 면이 있어서 어좀 그리고 결핍된 결, 면이 있어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조금 보이긴 했지만 그, 그 마음 중심으로는 늘그 하나님의 어, 왕대심에 수종드는 자로서 행보를 했고 그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 수단으로 쓰시는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 거예요. 이따가 끝부분에도 보겠지만, 우리는 그리도 안에서 왕같은 선지자,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도의 왕권을 이 땅에서 현시하고 살아가는데, 그 주님의 그 다스림을 얼마나 내가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기저에 그게, 내, 내 안에 그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또그 주님의 거하실 쳐서 그리도를 머리로 하는 몸인 교회로서 내가 얼마나 거기에 충성되게 살아가는가? 그런 것들이 외적 형식들이 되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성내의 그, 그 수단들이, 은혜의 방도들이 되는 거잖아요. <웃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그그 그 아름다운 진선미한 내용들을 다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기저에 그런 것들이 그 움직이 있는가? 그러면 내가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진짜 이제는 모형적인 시대가 아니라 성신이 내주하는 시대에 어떻게 내가 확실하게 그걸 취해 가는가? 왕 같은 그 존재로서 그, 그, 그 다윗 왕과 같이 행보하는가, 아니면 뭐 다윗 왕의 실체는 사실은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다들이 가는가, 또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선자 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 그러니까 마음의 기저에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런 걸로 평가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게 이제 역사적인 교훈이 되는 거잖아요. 역사의 거울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경 속에서 나타난 의로운 일, 거룩한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다 부족한 것은 내가 한 일로 여겨야 된다고. 나를 띄워놓고 생각하면, 나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진 않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추악한 존재인가. 그거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그 옛사람을 벗고, 그 그리토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대로 나간다고 어떻게 뭘로 말할 수 있겠어. 요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 현, 뭐, 그시드기아 봤지만 다 손자가 옆에 있고 제제사장 무리들도 있고 또 성전도 아직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왕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신명기적인 심판이 구약에는 가시적으로 보였지만 신약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어미롭게 나든 어미하시는. 더 많이 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잖아요 구약에 백성들이 심하게 받았고 에? 조금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게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다위처럼 살지 못하고 또 성전을 어, 그 존중하고 높였던 그런 어, 믿음의 왕들을 따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고 참안될 일이죠. 여호사밭의 경우를 보면 성전의 의미를 알고 위기 때 성전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신약의 이제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아. 베드로나 요한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지요. 지금은 이제 완성된 입장이니까 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늘 찬송은 찬송도 기도와 그 어원이 같다 그랬잖아요.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신약에는 예전이 없어요. 신약에는 예전이 없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예정이 정해진 예전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 그 말씀과 성례와 또 기도와 그 찬양. 그런 것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걸알수 있어요. 그 내용. 그게, 그걸 기초로 해서 예배 모범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기초로. 그러니까 우리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집약해가지고 모아서 예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표시를 한 거예요. 말씀과 성례와 찬양과 기도.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원의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거고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성전에 나와서 이게 뭐 있겠지?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이걸 성전이라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러고 헛된 열심을 내게 하고 말이죠 그게 얼마나 참 불법한 일인가 그게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지 않는 자로서 가증한 일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생활이 그렇게 모아져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여호사밭이 때를 따라서 그 성전이 의미하는 바를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성전을 의지해서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니까, 억지로 뭐 형식을 갖춘 게 아니에요. 지난, 지난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것들을 땅에 모형적인 계시로 다 지도로 중고잖아요. 그러면 땅의 것을 취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행보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예전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통례를 행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늘에서 올라간 존재로서 그 영원히 할 것을 여기서부터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예배가. 그래서 공예배를 빼놓은 신앙생활은 헛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괜히 그냥 신학적으로 자기 그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학을 얘기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부분을 깨닫고 정리해서 우리한테 보여줬는데 우리는 주의 성신의 은혜로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속에. 여호사밭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냐면 솔로몬이 성전에 나, 성전 짓고 나가서 기도할 때 했던 맥락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영이 다저 진행되고 완성되기를 바라잖아요. 이방인들도 여기 나와 가지고 주님 앞에 부복하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무시아 왕은 왕으로서 월권에서는 안되는 제사장만의 분양권을 침범하여 성전에서 제사를 들이다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아들 요담은 아버지의 그런 징계에 두려움을 가지고 일, 일생 성전에 나가지 않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의 그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모르고 <웃음> 그, 이 왕들이 그, 하나의 나라 안에 있었던 거죠. 다윗이, 다윗도 왕의 왕이었지만 성전에 나갈 때는 하나의 성도로 나갔어요. 제사권에 부복해서 갔어요. <웃음> 그 10편 22편에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웃음> 다윗이 제사권을 침범한 게 아닙니다. 제사의 성도로서 참여한 것에 대한 고백이지, 그러니까 우시아와 같은 그런 범죄를 하, 하지 않은 거죠. 다윗은. <웃음> <웃음> 또 보면 성전을 그 잘못 사용한 사람들을 보면 성, 여호와의 전에 긴물을 꺼내 가지고 위기시에 살기 위해 이방 나라에 아부하며 아사왕도 그랬고 요아스왕도 그랬는데 심지어 여호와의 문을 폐쇄하고 여호와의 잔에다가, 단에, 전에다가 이방재단을 갖다 세웠잖아요. 아하스왕 같은 거. 다메색에 가서 그 이방 재단의 그 이방 신상의 그 화려함을 보고 그걸 끌어다가 예배당에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 놓는 그런 악을 보면서 요아스 후기의 보면 요아스가참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는 참 경건하게 살았는데 여호야가다가 죽고 나서는 참 평편없는 왕이 됐는데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선지자도 막 옥에 가두어 버리고 그런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 자들은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명기적인 징보를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훼손하는 자들 함부로 하는 자들. 그러니까, 암살도 당하고, 질병에도 허덕이고, 반역, 반역의 일도 겪고, 전쟁도 피할 수 없었어요. 그, 아스 왕의 경우 한 번만 제가 읽겠습니다. 성전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훼손해갖고, 얼마나, 아, 그, 그, 증보 당했는가? 역대야 28장. 16절로 25절, 그때 아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덤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드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대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낮추시이라 이스라엘 왕 디글랍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이려 군박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스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돼 아람 요랑의 신들이 너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여호와와 그온 이스라엘을 많게 하였더라 여 아하스가 하나님의 그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를 모르고 성전을 가지고 자기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왕이 얼마나 징계를 받았는가, 현재적인 징계를 받았는가. 여기 구, 그대로 나와요. 이게 신명기적인 징계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왕이 이럴 수 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일은 다내 안에 있다. 내가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부딪힐 때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그, 그렇게 나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서, 선물로 내게 주셔서 취하게 한 것들을 가지고 아부하고. 예. 그런데 오히려 군박하고 말이죠. 오히려 더 해악을 끼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주고 더빼서요 당장 내가 받아서 이익을 취한 것 같지만 더 뺏는다니까. 내 영혼도 뺏고 내 생활도 뺏고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도 다 어지럽고 그렇게 그렇게 된다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시드기한때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자 하나님께서는 아예 성전으로 인한 그들의 보호막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성전이 있어서 저들도 존재의 의미가 있었는데, 성전을, 저들이 성전을 어지럽히니까 성전 자체를 없애버려요. 이게 신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거 권증이에요. 권증을 해서 그 성내에 못 나오게 하는 거죠. 정지를 하고 근신하게 하고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성전의 모든 보물을 다 뺏기도록 하시고 그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성전의 의미를 모르고 함부로 대했던 자들은 반드시 깊은 우상 숭배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옛날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성전의 본의를 모르고, 헛된 탐심의 우상의 미혹이 되어, 그제 껍데기로서의 기독교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한 열심이 성전된 주님을 배쳐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한 열심이 성전의 실체 대신 주님을 배쳐가는,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주님을 배쳐가는 거죠. 성전에 실체되지. 이제 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어, 언약의 율법과 언약의 수호자인 선지자들에 대한 왕과 백성들의 태도. 역대기 기자는 유다의 왕과 백성이 이전에 계신 모세 율법과 당대에 계신 선지자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제대로 반응을 보인 자들은 어떠했으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대비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호사바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과 선자의 말씀에 아주 통일성 있게 잘 따랐던 때입니다 또한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거나 선자의 계시를 무시하면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고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선자의 가르침에 일시적으로라도 복종하면 하나님이 궁유를 베푸는 그런 일을 하셨죠 아합 같은 경우도 그랬었는데 또. 누굽니까? 문화세가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런데도 문화세가 회개하니까 좀 용서해 주셨어요. 로호보암도 대체적으로 악한 왕이었지만 스마야 선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지 않아서 더 이상 큰 피해를 어, 나지 않게 했습니다. 히스기아나 요시아 왕은 여호와의 말씀과 선지자의 가르침에 충실해서 당대에 하나님 나라의 왕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아사왕 같은 선한 왕도 말년에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에 대한 징계를 받았고 선한 왕이었던 아마샤도 그러했습니다요아스는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가 죽고 난 뒤에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해서 죽었습니다 선지 무시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말미암는 징벌을 아주 엄하게 받게 되죠. 그것이 역대하 24장 17절로 25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역대하 16장 6절로 10절, 역대하 24장 17절로 25절, 역대하 25장 16절 등에 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짧은 구절인 역대하 16장 6절로 10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수운하에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구수사람과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가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고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이 일은 왕이 망령대에 행하였은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 이 그러니까 아사가 그 세라 구수 세라 백만 군대를 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서 물리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지자가 경계할 때 듣지 않고 이제 학대를 하니까 주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성전 중심으로 다윗왕과 같이 많이 아니라 또.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에 따라서도 어 이제 평가가 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 이제 벌을 내리시고 또 상을 주시고 하셨던 거죠. 여호야다, 아마 아마샤 등도 그랬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드기야도 예레미야 선자의 말씀이나 그외 다른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여 결국 하나님 나라 사명을 상실한 그 유다왕국의 문을 닫게 하는 데 결정적인 악역을 맡았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무시하게 되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를 그리고 거짓된 자들의 미혹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특권을 누리고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저 본의가 빠진 하나의 종교를 형성하고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맡았으며 성전의 의미와 그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선제의 가르침의 그 결국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나라가 결국 어, 그래, 그,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웃음> 그리고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대로 나아가는 수단들을 자기 지부나 번영 혹은 자기 만족의 근거나 재료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꼴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제 찬기 같은 존재를 청결한 처녀와 같이 여기 있어서 이제 신부 삼아 주셨고 그 신분과 어, 엄청난 신분을 허락하시고 엄청난 사역을 하게 했는데 그걸 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말이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행복을 구합니다 진짜 율법을 듣지 않는 자로서 징벌을 미리 경고하신 대로 그 하시게 되는 것 거죠 이게 성신의 인도를 쫓아 살지 않으면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결국은 세상의 그 문화의 미혹이 돼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문화는 뭡니까? 에, 자기 행복을 위해서 짝을 찾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모든 문화를 취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질서나 그 형식 속에서 자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에 비해 선한 왕도 몇몇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상실하여 몰락의 길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없게 되고 참 하나님의 외침을 배격하고 거짓 선지자의 종교적 사기만 용인한 채그 나라 백성으로서 윤리나 도덕도 없이 부패하여져서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당위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그 유다 왕궁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참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수긍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1차적으로 응. 포로로 끌려간 606년 주전 606년 605년 그때 끌려갔는데도 그리고 또 597년 제 2차 598년 그간에 다다 끌려갔잖아요 다다 다 성전도 다 <웃음> 성전의 기명들도 다 취해서 가고 그런데 그것이 2년 안에 돌아온다 고 그러고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성전도 있고. 우리 우리 역사도 있는데 왜 망하냐고 그러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불과, 불과 10, 10여년 지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신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조차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소리에 귀, 귀를 기울이다가 세상 문화 즐기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도들을 자기 문화, 자기 세상 문화 즐기기 위한 터전으로 삼다 얼마나 악한 겁니까? 불신자보다 악한 거죠. 불신자들은 자기 신들을 배반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송도라고 하면서 그 신을 배반해가지고 세상 신을 취해버리니까. 얼마나 불신자보다 악합니까? <웃음>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 자신들이 존재하고 자신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담한 것으로서의 영광을 알고 기뻐해야 할 것인데 그러질 못하고 결국 뭐 스스로 된 자같이 여긴 거죠 자기는 은혜 받을만해서 받은 것처럼 직분 받을만해서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그 그 살다가 결국 망해버린 거예요 결국, 이방, 이방 나라의 포로,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다른 임금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상과 같이,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유다 나라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나라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구원해서 분리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지속되는 범죄로 인하여 가시적인 국가의 형식과 제도로서의 그 나라 문을 닫기는 하시지만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의 경륜을 계속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포로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나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들 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상 그것의 완성까지는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속에서도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한 그런 희망의 빛을 어 살짝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본문 21절로 23절에 토지가 이제 그동안 쉬지 못했는데 70년 포어쉼 완전한 심의 기간을 거치고 나도 회복될 거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제 미리 말한 대로 예레미야 25장에 그 얘기를 했는데, 예레미아에서 때가 차서 이제 회복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고레스가 거기에 쓰인 거죠. 도구로. 이 고래선이 이방 나라 왕인데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서 은혜의 왕국을 전진케 하는 일에 쓰였어요. 참 놀라운 일이 아 아닙니까? 그 여호와의 전을 가서 건축하게 하고 다시 그 에스라와 같은 선지자 또 나, 나타나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에 충성되게 살아가게요. 모든 그 6월절이나 이런 것들을 회복해, 하게 하고. 할례와 6월절이 그리토가 오시기까지는 성례로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문을 닫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성례는 그들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웃음> 아무튼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상의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게 뭔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 감당은 빛나는 언약적 유산의 토대 위에 당, 당대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주어진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를 때그 사명의 빛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구성분자들이 그 구속적 경륜 하에서 하나님의 이전과 당대의 계시를 따라서 거룩성과 통일성과 다양성을 유기적으로 잘 누려가야 하나님 나라 사명을 바르게 가시적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하나라도 소홀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역사의 원인을 신문대로 그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의 하나님의 종교 형식만을 취하고 앉아서 그것으로 말미암는 부수적인 유익, 현실적인 유익만을 주되게 생각하고 그 본위를 체현하는 일을 책임 있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는 구약에서와 같이 가시적인그 고정적 어 하나님 나라의 형식과 사명은 없습니다 교회에 최소한의 형식과 질서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어느 어, 어, 하나로 절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교회의 실체 안에 에, 있는 것으로서의 그 신앙의 원칙은 분명하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실질적으로 드러내는 것과 성전에 참된 의미를 알고 그 본의를 구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가르침에 의한 현실적인 복종의 원칙은 같은 것입니다. <웃음> 다 은사자들이고 직임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최소한의 형식을 허락하셨잖아요 교회에 교회 그 은혜 방도로 주신 말씀과 성례를 그 주관할 그 목사와 교사를 주신 거다네요 그리고 장로도 주시고. 또 집사도 주시고 그러니까 그 직임은 차등을 둘수 있는 목사 밑에 뭐 장로가 있고 장로 밑에 집사가 있는 게 아니지요 그리도의 삼직을 다그 여,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 집사직이 얼마나 귀한 직인지 알수 없어요 장로직도 마찬가지 목사직도 마찬가지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그 직임을 그왕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손자로서 하는 거지만 그 일에 조금 앞장서서 하는 게 신약의 직분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을 하는 거지 그 직을 직임을 어, 세우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그 성신을 높이, 높이는 거고 찬양하는 거죠. 그 안에서 어, 이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 가지고. 주님이 목표하셨던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려가야 돼.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다 받았다고 하고 이 직분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 해 가지고는 이 교회가 안 됩니다. 기 기초, 교회 이제 어느 한 가정을 우리가 방문을 했어도 그 가정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그이제온 가족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신령한 가정을 형성하면, 너, 너도 나도 오고 싶어 하고, 아, 우리가 이 가정 같이 되고 싶어 할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였다고 와봤더니, 이게 전부 설리은 사람, 되바라진 사람이 있고, 이 사회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서 말 함부로 하고, 그리고 그러면 누가 여기 오겠어요? 오고 싶어도,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왔다가도 가버려요. 그래서 교회, 김홍정 목사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교회 초, 초기 멤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 나라의 실질을 누리는 내용이 이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있어야 왕 손지자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어야 이게 하나님께서 쓰신 기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 기관. 근데 여기서 그거그 질서를 무시하는 성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 반영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개혁교회를 한다고 하고 그럼 누가 오겠어요? 당신들이나 잘하라고 하고 가겠지 근데 하나님께 현실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그 똑같다 원칙 지금 가시적인 그런 형식은 없지만 그게 신령한 몸을 이루는 교회원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삶을 기피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 최소한의 질서 속에서나 비상선미에 의해 현존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신 과 부활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그리토와 연합된 자들은 반드시 구체적인 지체됨의 실질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왕권을 드러내는 백성으로서 그 성전된 자들로서 또는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가는 자들로서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고 계시는 역사의 가도 가운데 분명하게 증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눈 뜨고 보고 있어도, 당달 봉사 같은 거죠.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신약에 또, 그,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서질 때그 질서를 무시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 교회의 성전됨을 무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징계받았는가, 알지만, 또 무시하는 사람들 있으면, 또 그, 그 실제 영웅안 나타나도 그 사람은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귀가 막혀 있는 거 심판 중에 있는 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왕권을 소유한 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얼마나 그 책임을 잘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그 그 직임을 대표하는 직무 교회, 교직자들이 얼마나 그 책임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교회 핵이 되는 가정의 멤버들이 그 일에 얼마나 충성되게 살아가야 되는가. 설렁설렁, 예, 이제, 교리적으로, 죄, 이신칭의 복음에 구원받았다고 하고 말이죠. 그, 삶은 전혀 없이 자기 꾀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세상 문화를 다 즐겨가고 살아. 그러면 이미 그거는 끝난 사회입니다. 그 사람, 끝난 사람이고 끝난 사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